생각을 하게 됐어요. 네. 그러면 어떤 퍼즐인가요? <웃음> 어 나의 퍼즐 결과를 공유할때마다 힘들고 지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천 원씩 포함됩니다. 오, 이게 도움이 되시네요. 테스트군요. 네, 나라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테스트, go. 어,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? 발코프는 제주도, 한적하게 한적하고 고요한 몰디브. 그 이상형은 이상형 어디 어디가 거예요왜왜나 혼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혼자요? 아니 그분은 아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질렸다고요? 혼자 조용히 여행을 즐긴다.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. 너무 말이 많아서 성질. 성적을... <웃음> 아니야고요. 그 정도로 많이 안 한다고요. 처음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수줍수줍하게 하죠나 내가 그렇게. 국민의 <목소리도> 다시 검색해서 찾아본다 여기 가서도 없잖아 네 괜찮잖아요 그리고 맛집 옆에는 또다 맛집이에요 원래 스피니스에 어데있을 이 나라 1번 어때?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 걸어가던중 새로운 장소를 발견한나는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다 일단 가서 구경한다 아 우선 남은 일정에 무리가 없는지 고려해본다 에이 이건 뭐 어떡했네요 저희 그 날방팀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겠죠? 그럼요기야그자 <웃음> 나라는 갈 거예요 그냥 가서도 다 <목소리도>